안녕하세요, 언나상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수어로 이렇게 수보로라는 회사에서 수어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수채화채주연, 제 유튜브 이름이에요. 수채화채주연이라는 유튜브 채널로도 활동하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수어 통역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은 신학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신앙 말고도 뭔가 다른 기술을 갖고 싶었어요. 도구를 갖고 싶었고 근데 그때 이제 학교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라고 예배드리는 게 있는데 그 예배에서 다 모든 사람은 다 앞을 보고 앉아있는데 딱한 명만 반대로 견렇게있더라고요 그게 처음 본 수어 통역사와 농인이었고 제가 거기에 이제 뭔가 홀린 듯이 꽂혀가지고 막 가서 어, 나 수업 배우고 싶어서 못하는데 나 배우고 싶은데 막 알려달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친한 척을 막 하면서 번호도 물어보고 번호 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아니요 그 농인분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엄청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쵸. 저 친구는 지금도, 오늘도 또 연락 계속 하면서 왔는데, 어, 엄청 놀라 했고, 너 같은 청이는 처음 봤다. 약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약간 어, 굉장히 그냥 그, 거기에 완전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꽂히고 나서 열정이 안 식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수어를 하면 가슴이 뛰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게, 물론 말로 대화하는 거 너무 음성 언어로 대화하는 것 좋지만, 제가 워낙에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공감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어라는 이 언어랑 표현하는 언어처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매력이 있고, 너무 재밌어서, 어 이게 열정이 이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매순간 느껴서 그 매순간 느끼긴 하는데 제가 이제 2 0살때 스무 살스물살때 이제 수어를 시작해서 이제 그 농민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이제 한국 농아인 대학생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농대연이라고 이렇게 쓰는 수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거기에 제가 통역부로 지원을 해서. 수업을 완전 못할 때 문자통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수업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는 농인이랑 청인이랑 같이 교제하는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청인분도 오면 수업을 못 알아들으니까 문자통역 해줘야 돼서, 그거를 하는 걸로 저 들어갔어요. 저는 수업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딱 저건데, 다, 진짜 아무 소리 다 써만 하니까, 어떡하지? 망했다. 나가야 되나?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난 망했다. 진짜 이거 어떡하긴 했는데, 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진짜 애기 걸음마, 애기, 애기, 이렇게 우쭈쭈 하듯이 저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수리을 가르쳐 주고, 이건, 이거야, 이건 알려주고, 제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통역, 통역도 해주시고, 농인, 오히려 농인분들이 저를, 저를 챙겨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진짜 입장만 바꾼 거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 제가 있는 거랑,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는 세상에 제가 있는 거랑, 그냥 거기만 이제 바꿔준 건데, 오히려 그냥 제가 오히려 도, 이렇게 소통을 받아, 통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이분들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를 보이는 거로만 바꿔주면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도 소리를 본통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아, 진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뭐 어떤 순간에 짱, 어,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다른 거 없는데? 뭐가 다르지? 그냥 수호하는 언니 오빠들 다른 게 없는데 약간 그걸 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웃음> 특이하네요.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가 저희가 도움을 받는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뭔가 저희가 이제 되게 그 친한 세연이 있잖아요. 저랑 되게 친한 동인 동생. 그 동생 되게 자주 만나거든요. 그 동생이 되게 맨날 저를 챙겨줘요. 제가 제가 그 동생이 나이가 저보다 한 여섯 살이 어린데 약간 제가 한, 뭐, 음식점 가면은 다 먹은 난 다음에 전 항상 뭐 두고 다겨요 가방을 두고 오고 핸드폰 두고 오고 뭐 두고 오고. 언니 이거 가져가야지. 그리고 길도 못 찾아요. 그래서 맨날 길 헤맸는데 언니 거기 아니야. 이러고 언니 차와. 막 이러고 저를 맨날 챙겨주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 필요하고 저게 돈 필요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냥, 어, 그냥 당연하다? 뭔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다를 게 없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어. 듣다 보면 그냥 청인 중형 친구도 응. 서로 부족한 거찾고 연인도 그렇죠.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뭔 응, 응. 이렇게 같이 수어로 하시는 거 습관이 되신 거예요? 네, 습관이됐어요 이게 제 주변에 농인 친구도 있고 청인 친구도 있다 보니까 그 둘이 막 소개시켜가지고 나도 얘도 너무 얘도 너무 좋아. 내 친구 제가 NFP거든요, ENFP 완전 극 ENFP여서 어, 네 친구, 내네 친구, 우리 친구 이런 느낌인데 서로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못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그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소보로에서 이제 일할 때는 농인분이 계셔가지고 말이랑 수어랑 동시에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조금 배워있긴 해요. 이제 수어통역사가 다른 언어랑 동등하게 똑같은 언어거든요. 수어, 우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언어, 언어가 또 수어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옛날부터 좀 수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뭔가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이미지로 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뭔가 농인는 도와줘야 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수어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수어랑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수어 이런, 이 사람은 수어 통역을 하는 사람, 언어 통역사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어 계속 뭔가 수어 봉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언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사라는 거를 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놀랐을 때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막댕 나온다던가 입이 떡 벌어진다던가 그리고 어떤 의미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쥐가 다니잖아요. 이게 쥐거든요. 쥐가 다니는 길 하면 골목길이 돼요. 그리고 쥐하고 모으다 저축인데 약간 약 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좀 다른 경우 있어요. 아, 맞아요. 오히려 엄청 창의적이고 그쵸. 엄청 센스 있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단, 당연한 질문 답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답일 수도 있는데 어, 들리기 때문에? 들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뭔가 덜렁거려서 막뭘 두고 왔을 때그 동, 농아인 동, 동생이 저를 챙겨주고 같이 언니 이쪽 아니야 저쪽 아니야 하고 알려, 길을 알려주고 어, 그 친구가 음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 청인분과 이사소통할 때 필요할 때 제가 통역을, 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거? 뭔가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애초에 제 가치관 자체가 필요한 곳에 뭔가 필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 제 안에 되게 사랑이 많이 채워지는 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저, 저는 이제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천국은 그냥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서로 그냥 함께 하는 곳? 누군가 하나 차별되지 않고 함께 가는 곳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지금부터 서, 천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채워주고 또 제가 수 들리기 때문에 들리고 수어를 할줄 아니까 당연히 투명사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원래는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입원이 필요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울감이 많은 상태였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뭐 어머니 아버님 맨날 싸우시는 것도 그랬고 이제 막뭐 학교에서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들도 그랬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굉장히 자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를 굉장히 비판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왜 살지 이러고 아 그냥 죽는 게 낫지 내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맨날 아치, 키가 지금 165인데 옛날에 몸무게가 35kg인가? 엄청 말랐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어떤 종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왜 살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사랑이제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조, 중요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어, 사랑받기... 진짜 사랑받고 을때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거를 이제 먼저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막 채워지다 보니까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20대를 시작하면서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시 얻은 인생이다. 그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 꿈을 직업으로 삼지 마세요. 꿈이 단순히 직업이 되면 직업만 되면 어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 간호사가 됐어요 꿈이 사라져요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니라 비전 가치예요 여러분이 아난 이런 걸할때 행복해 어난 이걸 할때 가슴이 뜨거워져 나는 어 이런 포인트에서 난 이게 좋아 그 것들이 여러분이 가치로 형성이 되고, 그 가치가 여러분이 꿈이 됐을 면그 꿈은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게 여러분의 가치가 가치고 되고, 또 꿈이 돼서, 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어, 끝까지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